이거를 손을 이렇게 타고 가봐요, 선생님. 이렇게. 그렇죠. 훨씬 부드럽게 나가죠? 네. 이렇게 꼭 편안하게 하고 하나 왼손에 음. 왼발 음. 교차하면서 오른손에 음. 오른발 음. 왼손에. 음. 왼손에 그죠? 이렇게 길게 갈 거면 전환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지. 쭉. 아 전환. 응. 음. 붙이고 다시 오른손에 오른발도 음. 부드럽게 시작해서 음. 전환을, 전환을 붙이고 쭉 올리죠.